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순이야 언니 봐봐. 언니 봐봐. 응. 음. 행복해? 순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수빈 아빠입니다. 길고양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인 마음과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길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밥을 챙겨주고 아픈 고양이를 발견하면 안쓰러워 치료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면 구조해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또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들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아, 어, 저거 저거 야기, 자기 영양 표시. 영양 표시하는 거야. <웃음> 나가, 나가, 나가. 나비 나와. 아이 병균인가. <웃음> 과자도 줘야 되겠다. 과자.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희는 한게 없어요.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병균 올무니 만지지 말라고 하던 고양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던 아니 전혀 관심이 없던 오히려 고양이를 피하던 그런 가족이었어요. 길고양이를 입양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강아지나 고양이는 샵에서 돈 주고 사서 능력껏 이쁘게 키우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 야생 고양이가 왔는데 너무 순해 무섭지가 않았고. 안, 안 꼽힌다. 어머, 이왜 이렇게 이뻐? 예뻐. 너 <웃음> 이렇게 이쁘게 쳐다보는 거야. 응. 집에 있는 소세지를 잘라주니 마, 잘 먹어서. 마트에서 장볼 때 고양이가 생각나. 고양이 캔을 한개 샀는데 다음 날도 또 와서 캔을 따주니 잘 먹어. 그날 바로 또 오면 주려고 인터넷을 야, 검색해 먹는다, 밥 먹어 밥 고양이가 잘 먹는다는 추루도 사고 사료도 주문했어요 밥 먹으러 안 오면 주문한 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택배가 도착한 후에도 계속 왔어요 그래서 <웃음> 그냥 밥만 주기 시작했을 어. 뿐이에요 간식 먹으러 왔어? 타진 그냥 야생에서 고생하지 말라고 집 밖에서 밥이나 줄 생각이었습니다. 손조 그렇게 순한 야생 고양이와 장난하며 밥 주기를 며칠 동안 하고 있었고 그냥 그렇게 밥이나 주는 야생 고양이라 생각했지요. 손손손어쩌노 고양이 널 하양이로 불러줄까? 뭘로 불러줄까? 야옹! 나비! 야옹! 이름도 처음엔 그냥 고양이였고 하양이였고 조금 친해지며 야옹. 나비라고 불렀어요. 야옹. 나비야. 너 새끼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구나.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러나 잠시만, 나비가 수빈이에게 나비야. 아기 냥이들을 어, 보여주는 순간 숨겨놓고. 우리 가족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수빈이는 아기 냥이들이 이쁘니까 같이 있고 싶어 했겠지만 엄마의 입장은 집안에서 같이 산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빈이가 좋아하고 잘 돌볼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수빈이가 바깥 생활을 할 때면 집에 남겨진 엄마의 할 일, 책임질 일이 더 많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지금의 안정되고 익숙한 생활에서 할 일이 더 늘어나고 불편해지는 거죠. 저 또한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내가 선택한 아내와 태규, 수빈이를 잘 보살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아기냥이들을 발견한 후 그냥 순이처럼 밖에서 밥이나 주며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양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건또 다른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지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그런 문제와는 달랐어요. 처음엔 순이에게 지금은 길고양이 뚱냥이에게 밖에서 사료를 놓아주는 것처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밖에 뚱냥이에게 밥을 주며 챙길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개입을 하기는 어려워요. 책임지지도 못할 행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뚱냥이 괜찮아? 어이, 왜 오지는 이성적인 판단과 마음속 감정 사이에서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선택을 할수 있었지만 만약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내능력밖의 일을 만들어 지금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안 좋은 결말이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서로 즐겁고 행복하려고 내린 결정인데 누군가가 그 선택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겠죠.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자신은 있기에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저의 고민에 만울림의 답변, 우리가 외식 한번덜 하면 되지 하는 말에 즐거운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경제적인 면이 가장 크지요. 한정된 자원을 같이 나누어 써야 하니까요. 측은지심으로 후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마음 한 곳에 작은 부담감은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님들의 많은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의견이 100% 같진 않아요. 우리는 가족 모두 순위 패밀리를 받아들이고 살면서도 많은 의견 충돌이 생기고 있어요. 순이를 집고양이로 키우기로 결정했지만 저는 아직도 산책하는 낭만 고양이의 로망이 있거든요. 하지만 마당냥이로 겪을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내 의견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었어요. 장단점을 서로 이야기하며 알아보고 토론해본 결과 지금의 환경에서는 집안에서만 키우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났어요. 같이 상의하며 토론하고 구독자님들의 여러 의견들 수렴해 가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같이 살아가는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힘든 일, 어려운 걱정, 근심 모두 없어져버리게 만드는 마법같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 많이 보시고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